어 이벤트 시작 전에 이렇게 막 나오면 안되는데? 아막 나와야지 헷갈리시겠지? 어휴 저, 저 놀림이만 나와 근데 사이즈 좋네요 <웃음> 자랑해야지 자 11마리입니다 11마리 이재봉님 자랑쟁이 <웃음> 오늘은 자랑을 하고 욕을 좀 먹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아 아, 어 끝내준다 진짜 갑자리. 갑자기 가봐라 확인하시고 한 바퀴 아반 바퀴만 가보세요 반 바퀴 조금만 합니다 이야.. 손장님 멘트가 되게 디테일하시죠? 방송이 그 봉긋한 어초? 아님 직벽형? 뭐 이런.. 이런. 먹을만 어, 나왔어요? 오! 접으셨어자다태 가운데 자 이쪽 저쪽 다 나온다 자, 이거 뭐 한번 올리고 또 넣을 수 없으니까 사진 찍을 수 있겠죠 o t h Only both. Only both. Only both. Only b o t 오씨, n l y both. Only both. Only both. Only both. Only both. Only both. o n l 첫수 헤헤 이런 한 27정도 어? 3차? 3차좀 빠져요 28정도 되겠다 그죠? 아 이거 화면에 꼭 보여드리라고 하더라고 감사드립니다 <웃음> 감사드립니다 <웃음> 자 첫수요 한국김내란님 감사드립니다 두수째 오 어, 이거는 아까다좀 난데? 놀림이라서 그런가? 잘 나오네. 호호, 이야. 괜찮죠? 준삼자. 29 정도 되겠다. 우와. 차 <웃음> 없나? <진짜> 어이가 없어. <웃음> 자, 저저 저, 저, 작은 거. 어? 아, 떨어진다. 아, 씨. 아니, 왜, 왜? 어우, 씨. 어, 자. 아, 빠졌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왜? 물었다가 왜 자꾸 나? 와 찐질했어, 아, 씨, 씨. 자, 다시 한번 접근합니다. 아, 두 번째 어서 다 놀래미 놀래미. 요즘 참질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다도 네, 놀래미 놀래미. 로나 시야리 크죠? 삼자는 좋기 넘죠? 어, 어. 그래서 빠졌구나 놀래미라 세 마리째. 아, 아, 아, 아, 네. 크다 와 진짜 크다 저건. 오늘 우럭 대박이야. 어? 벌써? 음료수 한잔을 넣었지. 아, 목줄이 짧으니까, 그냥. 자, 걸려, 걸리신 분들은 한두 바퀴 더 가보세요. 자, 이게 놀래미 같아. 우럭인가? 네 마리째. 놀림이야 저는 근데 면방생은 충분히 넘으니까 그죠? 3자야 3자 작아보여도 어? 벨 울렸나? 장범진 형님 아, 이번는 바닥 찍고 아, 한바퀴 휘마 가보세요어 왠지 뭐 포인트 진입합니다 우리 선장님이 그러시면 막 긴장돼 이번에 또나올려나막 이러고 리경수 이경스 자랑하러 왔습니다 오짜 잡았어요 오짜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공급행령님 오짜면방생을아 <웃음> 저.. 저 뭐야 한번 웃음 주셨으니까 아, 제가 니코친이 부족하면 고기 안나오더라고 한 마리 왔죠? 놀래미 같아. 어? 우럭인가 하는 짓은 놀래미인데. 오씨왜 <웃음> 놀래미가 안 나오지? 오씨 놀래미 사천 되겠네요. 사천 좀 빠질려나? 자, 아우. 아우 왔다. 여섯 마리째. 어, 이벤트 시작 전에 이렇게 막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막 나와야 지 헷갈리시겠지? 어, 전, 저 눌레미만 나와. 근데, 사이즈 좋네요. <웃음> 오늘, 오늘 사이즈 괜찮아요. 눌레미도. 그천사도님 오늘 달봉님 이상하게. <웃음> 아이, 누님 참. 그러시면 안 돼. 그렇죠? 왜 이상하게 잘 나오지? 어쨌든 마리수니까 작더라도? 어 이거 이벤트 전에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뭐라? 막판에 힘써? 야너 막판에 힘쓰냐? 어이 놀래미만 이렇게 나오지? 다 놀래미야 다 놀래미 아. 그런데 3자는 넘네요 그죠? 근데 마리수는참 미친듯이 나오네요 <웃음> 웬일이래 이이광조사한테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벌써 이렇게 남은거 어떻게 된겨 이고저 외수질하는거 아닙니다 오늘 빨간 오징어 쓰고 있어요 이경수 199마리 바쁜 <웃음> 하마님 전 23마리 댓글 올려 <웃음> 야 안돼요 오늘 김우기 형님 14마리? 아이 14마리는 저 벌써 7마리이 이게 어어 끝이에요 도시어부님 걸림 신경쓰지 말고 박박 박박 긁다보면 광어도 기대 네. 어, 먹이는 놀래미 또또 또 놀래미야. 어 놀래미 사이즈 된대 이거? 와 야, 놀래미도 바닥에 있는 놈인가 봐. 자자자자자. 어, 자, 자, 자. 고기가 쌓였어. 여덟 마리 잡았어, 요덟 마리. 여러분 여기 인천이에요. 제가, 제가 미친 건 아닌데 와씨 연옥사랑이 후원 힘 받아서 광화문 갑시다 형님 지금 침선이에요 침선 저저도 저, 저런 거 잡고 싶다고 오자 저런 거 잡고 싶다고 입질 안 했어요 톡 턱만 아예 작은 거다 야 연옥사랑이 고마워요 작은거 한마리 건졌어 이, 이, 이건 이 우럭이야 이건 한 27, 28정도 밖에 안될것 같은데 원체 깊어가지고 와 스모키오 대박이죠? 아이고 야 20, 25 아. 이건 솔직히 지금 살려줘도 옛... 오, 그래, 그래. 지금 살려줘야지 들어가는 거야, 저렇게 물속으로. 이. 오, 츄. 이. 이게 삼자. 삼자 오버 되는데, 이거? 아, 감사드립니다. 이야. 연옥사랑이 네, 감사합니다. 제수 씨님. 뭐라는 거야? 아, 어, 저기 하면 안 되지. 사랑합니다. 진짜 <웃음> 진짜 릴링릴링 하게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웃음> 자 에이 3자, 3자, 3자 조금 빠지겠네요. 3자. 근데 왜, 왜 이렇게 무거웠지? 수심이 깊어서 그랬나? 여하튼 열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라. 차에서 배가지테클박스 들어드릴게요. 저희형여오 그거는 자, 11마리. 아, 그 동담은 받아줄게요. 까짓거. 어? 연옥사랑이님, 300초 원조 연옥사랑입니다. 아우, 좋아요. 300초 원조시죠? 다, 다섯 바퀴가 봤어요 다섯 바퀴. 다섯, 다섯. 다섯 바퀴. <웃음> 자, 와, 오늘 원조 대박이야. 큰건 없어도, 11마리였어요, 11마리. 있어요, 11마리. 방생은 아니다 아 29? 29 정도 되겠어 그죠? 자랑해야지 자 11마리입니다 11마리 3자 조금 빠지겠죠? 일라 챔지이 그게 뭐야 영등철이 아, 저수원기 기 이렇게 하는 거야 우러그 오 방생이라 <웃음> 여러분 저희 매니저님들이세요 방생이라 연옥사랑이 지금도 한 마리당 한 마리당 천원 후 <웃음> 서장님께서 내가 바닥 찍는 거 보셨나봐 <웃음> 여기 60미터인데 <웃음> 이재봉님 자랑쟁이 <웃음> 오늘은 자랑을 하고 욕을 좀 먹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아 아. 와 진짜 이런 날이다 있네 인천에서 열한 마리라 있네 여러분 지금 스모키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식사 좀 하십시오 자 10분정도 15분정도 이동하니까요 아, 식사 좀 하세요 어. 자 4바퀴나 네 5바퀴 감아보시죠 3메다 아, 정도 됩니다 <웃음> 잘봉이는 또 이제 또 3메 정도는 또 이제 아시죠? 아 이거 또 놀래미인데 놀래미야 놀래미 나 무럭 잡고 싶은데, 아, 12마리. 뭐라? 뭐야? 놀래미인데, 오, 오늘 놀래미 사이즈 좋은 것만 나오네? 와, 씨, 와, 씨. 놀래미가 뭐 사이즈가 이래? 와, 어, 어. 와 장난 아니야. 이건 사짜다사짜는안 되겠고, 어, 37, 8 정도 되겠어요. 와, 씨. 놀래미. 오우 깜짝이야 놀람이도 뭐든 인천인데 지금 여기 오늘 난리 났죠? 자 12마리 나트비에 그 보령권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우럭이죠? 13마리네요 삼자 한마리 좀 건져 보잖아도 우럭이죠? 아이 놀래미잖아 아우 진짜 왜 놀래미만 차라리 방생사이즈는 폴리고 <웃음> 전부 전부 다 놀래미야 근데 엄청나게 커또와얘 봐라 또 반을 또 깊숙이 삼켰네 자자자자 엄청나죠? 와사이즈 점점 커져 여 하튼, 저, 13마리. 아, 분명히 우럭이는데 14마리 쓰신 분들, 심장이 쫄깃하시겠는데? 노동자님, 딱 14마리. <웃음> 14마리 쓰셨군요. 어, 여기, 앞자리 서시면, 의자도 있어요, 이렇게. 어우, 끝내준다, 진짜. 아유, 옆자리. 어우, 보 와, 여러분, 물색 보이시나요? 물색 끝내줍니다. 무슨. 라메야? 감성돔물대도 아니고. 지충진님, 안녕하십니까. 원체비, 봉돌 40%, 단차 30cm 위에, 목줄, 둘다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cm 위에. 그리고 땅콩 구슬이랑 이거. 박히나, 여섯 6밥 박스 남아야 되겠네요. 아, 저거 먹고. 에이아 깜짝 놀랐어. 아 걸렸어요. <웃음> 아쉽다. 어? 뭔가 살출했는데? 나 거는 겁나 못생저 고기 못 잡아서 상태는 지구인 중에 제일 미남 왜 고기 겁나 잘 잡았어? <웃음> 아 그럼 오늘 제가 잘 생긴 거 아니 아닌가요? 아니 짱나코님을 처음 봤는데 어우 잘생겼더라고 뭐, 따로 무슨 뭐 관리하냐 그랬더니 자 어, 어떻게 하시지? 고기가 걸렸었네 황해볼락이죠? 근데 이거 마리수로 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명체 황해볼락 열네 마리 물이 물이 살아나나요? 아닌데 뭔지 몰라도 자 열다섯 마리아또 놀래미다 <웃음> 어휴 근데 놀래미가 사이즈가 사이즈가 다 이래 <웃음> 와우, 와 진짜 오늘, 오늘 놀래미 사이즈 왜 이래? 방생도 못하고 와 이건 뭐 묵직하다 못해 그냥 제가 보기에도 미스테리야 와우 씨. 웬만하면 다3 5샀자막 이래요 오, 살벌하다 진짜 놀래미는 큰 놈도 큰 거는 노, 놀래미도 투덕. 가만히 있어 오럭은 큰 놈이 톡! 가만히 있고 참질이 좀 셌어 무슨 참질? 두 종류꾼의 참질이죠 놀래미 지역은 놀래미 요즘에 얼마나 멋있는데 한빛 국장님 놀래미 회의 소주 한잔 그럼요 형님 짱나거님 아우 아 오늘따라 짱나거님그저 감탄사가 아우 이러면 우리 우리 범띠들은 어흥! 막 이러잖아요 <웃음> 장난님이니까 야옹! 이 소리 같네 연옥사랑이님 낙고 겁나 못생겨서 고기 못찾았다 참... <웃음> 뼈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어. 놀래미지? 아 이, 이, 이건 이저기 안했는데 어, 진짜 끝내주게 놀래미 나온다 <웃음> 나 완전 놀래미 조사야 오늘 우럭 세 마리밖에 못 잡았어 네 마리인가? 근데 이거봐 드랭 잠깐 차는거 봤지? 놀래미가 작은 사이즈가 없어 나 미치겠어 이거봐 봤지? 잡으면 35야 와이 진짜 놀래미 오늘 장사, 장사해도 되겠는데? 이후에 어찌됐든 16마리 와 5마리가 진짜 자 16마리 파사람면 그만 잡아요 저 파사랏어 <웃음> 희안님 아 놀림이 부러워아 진짜 저, 저 맛을 아니까 저, 저도 제가 부럽네 어? 어! 나왔어! 와 나왔어 나왔어 근데 방생, 방생이야 도다리만한거 방어가 있어요 어 방생 내가 보고 올게요 누가 당첨인지를, 블루바리는 선상망치 종류 10분 전이 시기 있고, 그럼요. 전병기 형님, 오늘도 고생하시오. 아, 멋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엄청, 엄청 보람찼어요 6초라도 16마리니까. 그리고, 연옥사랑행님 5천만 소원 감사드립니다 가면서 슬슬 얼른 그 정리해야돼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끝 까지 지켜봐주시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16마리 당첨되신 분